와 저게 열릴까? 저기 보세요 제말 맞죠? 집이 아니라 성이네요 성 마을 답사 어느새 100회째입니다 여기 안 가보고 어떻게 전원 마을을 평가하랴 싶어 굳이 찾아간 곳 바로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 부촌 성북동입니다 칠성급 S클래스 솔직히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 마을을 표현하긴 부족해 보입니다 수많은 기업체 회장님들, 해외 대사관들, 유명 스타들이 선택한 것만으로도 이미 동네 가치는 눈이 아플 지경이니까요. 잠깐,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니 왜, 왜그 높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살까? 여기 뭐 금딱지라도 붙였나? 궁금하시면 500원, 아니 일단 차에 타시죠. 야 홍기사야, 성북동 우리 집 가자. 네 회장님, 편히 모시겠습니다. 벌써 딱 요런 멘트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은 동네죠. TV나 영화에서 그렇게 많이 보던 덴데 직접 보니까 왜 이렇게 낯설던지 아 감상평은 조금 있다 하고요 여긴 마을 위쪽을 지나는 양방향 도로 요게 은근히 통행량이 많더군요. 저기 평창동 쪽에도 이런 길이 없던 건 아닌데 거기랑은 차량 수에서 제법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도 차고지는 기본으로 다 만들어놨죠. 그럼에도 길가에 차량들 꽤 많더군요. 아니 이걸 더 이상 불법주차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할까봐요 단독 전원 마을에서 이 정도는 아예 국룰인 듯 하니까요 저는 이 마을에서 크게 세번 기가 질렸습니다 먼저 담장과 대문 사이즈 와 저게 열릴까? 저긴 어떤 차가 들어갈까? 정말 옆에 서서 구경하고 싶을 정도 저기 보세요 제말 맞죠? 집이 아니라 성이네요 성아니 미술관 전원주택 사이즈 성북동에선 절대 자랑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경. 보세요. 진짜 집집마다 마치 경쟁하듯 고급 정원수를 가득 메운 모습이죠. 다니면서 정말 와 소리뿐만 아니라 옛날에 수낙질 여사 유행어 있죠. 음매 기주고 입만 열면 그냥 그 소리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보안입니다. 이렇게 잠깐 여기 차를 대볼까 하다가도 왠지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곳곳에 깔린 CCTV가 참 많기도 하구나. 나도 모르게 따가운 시선을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에구 무서워서라도 빨리 차 빼야겠네요. 안쪽으로 쭉 들어갔더니 길이 막혀 있고요. 바로 삼청각 쪽으로 연결됩니다. 복합 문화 공간이자 고급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곳의 멋진 가을 풍경 이따 걸어서 한번 느껴보시죠. 다시 나왔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여긴 담장 너머 조경까지 이렇게 공을 들입니다. 다른 동네라면 뭐 쳐다도 안 봤을 텐데 아 도로 공사 중이네요 이 골목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쪽엔 다행히 차가 없네요 하긴 한 대라도 잘못됐다간 큰일 나겠죠 근데 차고지가 있는 거 보니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통행은 되나 봅니다 근데 진짜 이런 데서 웨딩 화보 사진 찍으면 때깔 좀 나오겠네요 이야 이 차량에 실린 조경수 좀 보세요 엄청나죠? 아 여기 또 있네요 아주 공원 아니 수목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니 제가 여긴 집이 아니라 성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 앞에는 박물관이 자리에 있네요. 저쪽 평창동도 그렇고 여기저기 박물관, 전시관 참 많습니다. 저쪽에는 차선을 긋고 있는 모양이죠? 양쪽 길도 딱 막아서고요. 아주 FM대로 작업하십니다. 아 여기까지 마을버스가 올라오나요? 저 버스 이따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시 아까 처음에 지나왔던 그 양방향 30km 도로. 삼청터널과 내부 순환호를 이어주는 이 도로 그래서 통행량이 꽤 많습니다. 이 부근 집들 소음은 어떨까 살짝 우려되기도 하네요. 이쯤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분들은 혹시 짜장면 시켜드시려나 중국집이 여기까지 한 그릇 들고 올라올까 거참 별것도 아닌데 되게 궁금해지네요. 또 하나 여기서 내려다보는 서울전경 진짜 이쁘던데 이걸 시민 모두 같이 볼 만한 공간 어디 없나? 확인 외교관저 등 보안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렇겠지 이해는 되지만서도 저기 평창동은 좀 있던데 살짝 거시기 했네요 확실히 산비탈 아래 형성된 마을이라 기본 경사각은 있죠 이쪽도 아까와 똑같은 30km 양방향 도로지만 차량 통행은 많이 없습니다 저기 마을 위쪽에 비해서는 말이죠 또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오른쪽으로 방금 같은 좁은 골목들이 잔가지를 쭉쭉 뻗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긴 어디냐고요? 마을 가장 외곽에 있는 부각산로입니다 왼쪽 숲으로 군부대와 정릉이 위치해 있죠. 이길 진짜 이쁘죠? 이렇게 낮에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워낙에 보안이 좋아 밤에 와도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고요. 이따 저도 한번 살짝 걸어보겠습니다. 다시 내려가는 길, 이제 마을은 대충 다본것 같... 잠깐 잠깐! 이런 크고 작은 보수공사들 마을 다니면서 진짜 수시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참 기반시설 업데이트 진짜 빠릿빠릿하다 느꼈습니다 이게 다 지역주민들 맨파워 덕분이겠죠 자 이제 본격적인 도보여행 함께 시작해 보시죠 마을 가장 끝은 여기 삼천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이 참 예쁘죠 아우 좋습니다 이야 이 길은 진짜 1 0 0만불짜리 길입니다 동네를 보시면 은 담장이 상당히 높은 게 특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을 위쪽으로 이렇게 마을버스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도로 공사를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겨울에 눈 오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 동네는 성북동 전경이 아주 시원하게 내려다 보입니다 저 위쪽으로 남산도 잘 보이네요 동네 사람들 아주 좋겠습니다 이런 길 갖고 있는 게 정말 아주 자랑거리... 되... 이... 또 펜스가 쳐 있죠 우리 마을에서 좀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전경은 좋은데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동네 입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땅의 풍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칭찬한 명당 성북동 보세요. 좌청룡 우백호 그 속에 아늑한 남향터 기세 등등 북한산의 전기를 받으면서 정면에는 말등처럼 활기찬 안산, 남산까지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많은 명사들이 여기서 국사를 도모하는가 싶네요 먼저 교통, 이건 평창동보다 살짝 더 우세합니다 바로 위에 내부순환로가 흐르고요 아래쪽 동서문로와 만나면 손쉽게 시청 동대문까지 연결되죠 지하철역 곳곳에 다 있는데요 마을 중심 길상사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한성대역까지는 도보 30분 2km 거리입니다 교육환경 역시 우수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물론 서울과학고, 성균관대, 가톨릭대 등 네임드 학교들이 사방에 널렸죠. 시립, 구립도서관과 미술관, 문화센터 등도 아주 흔하구요. 생활인프라, 요건 근처에 딱히 없고요 조금 이쪽 큰길과 지하철역 근처로 내려와야 합니다. 또한 종합병원은 해화동 서울대병원이 가깝네요. 길상사에서 출발시 약 20분 4km 이렇게 다 좋은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바로 대형마트 주변에 안만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가장 가까운 게 여기 이마트 미아점 차로 약 25분 6.5km 거리입니다 백화점 최상층 회원제 명품관 아 물론 실제로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아마 분위기, 감성은 여기 성북동이랑 진배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마을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특유의 공기가 있습니다 그걸 꼭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공기 많이 느낄수록 그만큼 견문도 더 넓어지니까요. 또 그만큼 더 좋은 동네에 살게 될 확률도 높아지겠죠.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아, 벌써 100회라니. 확실히 답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제 시야도 한 100배쯤은 넓어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엔 지난 100번의 답사 소회와 여러 특징 등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